결혼은 진짜 좋은 건데 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이 진짜 잘하네. <웃음> 아저가아이슬금 <웃음> 어어 귀한 곳에 늦지 한 어. 분이 오셔서. 아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국, 순소, 순수한 소주. 아. 네. 건강을 위하여. 질문으 넘어가는 건 그렇지만 음. 맨참 질문이 나이였어요 아, 저는 79년생입니다 79? 네 79면은? 양띠입니다 양띠 네네살 많으세요? 응 음. 형보다 두살 많으세요 되게 동안이시네 동원. 네 저희가 전국 껴줘야 돼요 왜냐면 음. 어제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아 사실 저도 동안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웃음> 중학교 때 얼굴이 이 얼굴인데 <웃음> 자연스럽게 이제 세월이 동원을 만들어줄 수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형 처음 뵀을 응. 때도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가 좀더 늙었, 늙었지 음. <웃음> 그때는 네. 사실 우리 그 저기 장미호관 할 때니까 네. 늘 정장 입고 다니니까 네. 프로필 촬영이나 네. 뭐 촬영하러 가도 거울 보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음. 음. 한7 8년을 그렇게 하니까 정장한이에지가많에데 해체하고 새로운 팀으로 이제 청바지 입고 이러니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국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미 저가 거울을 보면서 아.. 네. 나 배로 부럽다 <웃음> 어려 보이는 못생긴 애구나 이미지가 이렇게 뭐 뽀볼뽀 하고 수염 있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중식이는 가까이에서 보면 되게 귀엽고 젊고 어려 보이고 <웃음> 선배님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애기 때 봤으니까 꼬매이때 <웃음> 봤으니까 얘가 계속 그 나이에 있는 줄 알아 그게 애기 때지? 어렸을 때니까 어, 그럼 여기도 약간 세월이 동안 만들어준 케이크 <웃음> <웃음> 머리 고득이 피곤를 하더니 촬영하는데 나는 스텝인지 알고 있더라고 나도 옛날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음. 장명영할때 네. 진짜 많이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정장을 아, 안 입으면 <웃음> 저기 장명영 저기 차전 배지 세워면서 나한테 킬을 줘 <웃음> <웃음> 그리고 지방 방송 같은 데 가면 PD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해옷안 입고 있고 음. 안녕하세요 하면 오랜만이다 그죠 우리 저기 성희 뭐였더라? 매니저님왜 응. 이렇게 <웃음> 아좀 슬픈 얘기네요 근데 약간 아니 그게 뭐, 슬프지는 않은데 그냥 재밌는거지 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게요네 알겠습니다 뭡니까? 경력! 경풍도 좀 많이 해봤고 <웃음> 제일 처음 그 엄마한테 2 8여 가지만 해보고 안되면 음. 그만둘게 라고 마산에서 기타 하나 딱 내고 올라왔거든요 스물일곱에 딱 되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친한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리아 누나 세션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너 할래? 어? 헤어져 응. 리아 누나가 그때 하늘이시어라는 드라마 그 OST가 빵 터지면서 눈물 이후에 좀 바쁜 시기였는데 본의 아닌 그때 밴드 마스터가 돼버린 거예요 난생 처음 맞는 라이브 세션인데 그게 시작되면서 엄마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저희 엄마도 하늘이시어를 아니까 아 됐다 장자 됐다 이러시더라고 <웃음> 그 다음에 뭐 녹음 세션도 많이 했고 빅뱅도 한번 가봤고 와, 소울스타도 어. 해봤고 뭐 유진박 아, 장미혁을 하기 직전에 S N L 시즌 1 하우스 하우스 밴드가 있는데 그 하우스 밴드에 기타를 했었고 저한테 말씀도 없었는데 <웃음> 아니 뭐 방송이니까 <웃음> 그러고 이제 장미화관을 했고 장미화관을 해체한 다음에 이제 하이브로라는 밴드를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화가 왔는데? 와.. 우와, 이거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일것 같아요 아, OST 음악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 받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하나 걸릴 것 같은데? 형, 우선 축하드려요 아 아닙니다 왜냐면 그 감독님이 뭔가 착각하셔가지고 아, 내 노래가 아닌데 내 노래라고 지금 착각하셔 전화하신 것 같거든요 둘째야 너가 그 노래 네. 입방령 중심으로 가만히 있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뭐, 뭐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 아닙니다 네. 만약에 맞다 하면 오늘 요건 제가 쏘겠습니다 이거요? <웃음> 이거 너무 약해요 <웃음> 이거 얼마 안 들었어요 제 저기 음. 저기 저기 마장봉사이거든요 네. 정말 순대라면다 싸. 리고 너무 좋아. 고기가 삼겹살을 구워도 삼겹살 그삼겹살 기름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야. 아, 그물막 나오는 거 그런가? 아니지. 같이 먹었잖아. 기름이 확 돕고 안에도 이게 다기름난 음, 거야. 약간 이 아직 살아있는 느낌. 행사하 들어오면 좀 뭐죠? 자, 별로이 나왔습니다. <놀람> 착각하신 걸로. <놀람> <놀람> 아무튼 좋 그... 좋은 씀해 해주셔서 이번... <웃음> <웃음> 야, 이거 살뻔했는데 내가 오늘 아, 이거 다음에 뭐오도르 o t sure. I'm not sure.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 로 r e I'm not sure. I'm not s u 가 e I'm not sure. i 다 샤워하다가도 이런 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가서리리리리에서 얼른 바로 출동! 딱리고 나는 리리리리리리 그 시간 동안 까먹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죠, 맞죠, 맞죠. 이리리리리리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이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컨트롤 하면서 싹 없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음악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어, 그때부터 좀 신나더라고요. 약간 좀. 근데 이제 해치하는 순간 나는 또 실패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선배들 만나고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야 거기서 다른 거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넌 이게 아니라니까. 넌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다른 삶을 사는 거지 자연스럽게 아, 얘기하고 다니라고 상관없다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할수록 좀더 덤덤해지고 그게 땅땅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체 이후에는 사람들한테 저장미영환 멤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소개도 안 하고 말도 안했던거고 네.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좀 받으셔도 될 아, 이건 안 받아야 돼, 안 돼. <웃음> 이건 뭐 어, 학... 이건 일이 아니고 응. 이거는 이제 끝나고 전화해도 되는 음. 되는 거 언제나 아, 하자는 거 어, 뭐 그런 안, 그런 결혼을 안 할? 아, 안할 생각 예. 결혼은 진짜 좋은 건데 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니 결혼은 저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준 게 나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딱. 받아도 되는 전화인가요? 이거, 이거 이거 또 길어요. 오, 이건. 어, 이건 하건그서또 네. <웃음> <웃음> <웃음> 노래 아, 예, 예. <웃음> 어, 뭐 하고 있을게요. 여보 앉아고 뭐해. 음. 여보 정식아 됐어 정금 깨보서아지다여아지축할 일이 있나 와우 이파이 드라마 이름 아직 엄보하면 안 되죠?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라 근데 아 그래요? 아 뭔데요? 뭔데요? <웃음> 형님 축하 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차 뭘로 하실 거요 아, 차 바꾸실 거 같은데? 차를 이제 어아 <웃음> 이거 역사적인 방송이다 이거 진짜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웃음> 어떻게 이게 <대박>. 이렇게 되냐? <웃음> 됐다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지금 <웃음> 나 신빨리 가봐야 될거 같아 진짜요? 작업 바로 <웃음> 짠 해야 돼어 짠하자 짠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술 그만 드세요 진짜. 아니지 오늘은 한번 죽이고 네. <웃음> 네. 내일부터 해야지. 아... 피스메이커 IMACT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 현상이... 내 전화는 역시 씹혀도 된다. 좀 받으셔야 돼. 내가 남다르나? 아까, 아, <웃음> 아까 전화. <전화주신> 아... <웃음> 피스메이커 IMACT님, 예, 내 친구 김진용 미안해. 네. <웃음> 어... 아까 우리 뭐 얘기하다 또이 얘기를 갔지? 결혼은 좋은 거다. 맞아 네, <웃음> 네, 네. 결혼. 결혼. 또 애기들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날라고 해서 아들은 정말 활동 왕성하게 할때 태어나서 다행이다 배고프기는 하진 않겠다 뭐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응. 생각을 아들을 그때 당시에 키웠다면 해치하고 응. 딱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인데 에이. 딸이 태어났는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너무 왔다갔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너무 온도 차 되게 크네요 아,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내가 더잘 해야겠다 라는 이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뭐 그런 것들 나는 완전 결혼 장녀 질룡해 <웃음> <웃음> 잘, 잘, 잘, 잘 듣고 있었어요 잘하고 계시나 아 그냥 자신 있게 해도 될까? 네. 네. 근데 우리 아내는 맨날 너무 싫다는 거야 네. 와 진짜 무슨 선생님이... 고운 불가야 <웃음> 뭐 고운 불화야 <볼 웃음> 네. 이래 내조만 잘하시는 분이네 어? 아니 내조로 뭐 언지라도 써볼까 우리가 음식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그날 먹으면서 우리 토크할까 물어보거든요 답을 형님이 순소 편막, 노맥 이렇게 보냈는데 이 뜻은 내가 알고 있지만 얘기해 주세요 순소는 오늘 그순대국 써주고 네. 편막은 편육 막걸리, 음. 노맥은 노가리 맥주 원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 우리 그왜회소회소 하잖아 치맥 이런 것처럼 아, 그럼 육육구로 와 어? 6육으로와6육9가 뭐야? 6로그역가씨쁜데 있잖아요 6 6로오라 이거 뭐뭐이게 <웃음> 그...BBQ예요 <웃음> <웃음> 최고의 음악인 <웃음> 3 베스트3? 네 나는 솔직히 윤상 음. 기타를 그 이후에 기타를 추게 된 계기가 <웃음> 건센 로디즈 형이 이제 만, 만든 노래였지? 니들들어보 <웃음> <웃음> 팝이야 그건 이제 실용음악가의 패. <웃음> 아이씨, 아이씨, 대한민국 시집할 미술이랑 아, 왜 음악가는 아, 아, 왜이래 완전 이걸 찍어준 사람이 건젤로스. 건젤로스. 첫 번째는 건젤로스, 레싱.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메탈리카. 아,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락만 좋아하다가 무조건 락해야 돼. 락만이 음악이야. 음. 메탈만이 음악이야. 그래서 머리도 이만큼 길르고 서울자리아카데에 가고 싶다 마산에 있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서울자리아카데에 가면 메탈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 재즈로 나왔어야그 응. 내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절대 안 변한다 나는 그런 변절자 싫다 우린 리왜다 똑같죠? 근데 <웃음> 그게 어떻게 그렇게 100% 맞았는지 <웃음> 뭐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음악 인생에 확 바꿔준 기타리스트 스카드 앤더슨이라고 굳이 완전히 충격이라고 따지자면 이제, 이거 제이왜그뭐지미 어, <웃음> 앤드릭스, 에릭 크래튼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어쨌든 나한테 완전히 그 길을 제시했던 세 사람이면 이제 그세 팀이고 자신이 만든 최고의 음악 음... 최고의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가 없는데 이제 애착 가는 거 애착은 하이브로 노래하자 노래하자 하고 처음 이제 컴백한다고 이제 만든 애, 노래이기도 하고 네. 장명관 할 때는 내가 기타 솔로 나 하고 싶은데 한 적이 없거든. 아, 기타 솔로가 그 곡의 음. 음악의 한 어떤 그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주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기타 잘하기 위해서 막, 막 치고 음. 이런 거는 안 올리는 건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기 때문에 장명관만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기타리스트로서의 그 욕심 어있게딱 음. 간결하게 그딱 솔로 파트 내가 책임을 지는 그 멋있는 솔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해서 사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그럼 노래하자 좀 한번 더 들어봐주시고 그래서 네, 참가는 10초 안에 4초 정도 그러면 10초 깔 수... 거면 솔로만 깔아주세요. 아, 네. <웃음> 잘이 노래 너무 괜찮네요 네, 네, 네. 가수 리야 이번에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네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 사실 리아 누나 정도면 굳이 나한테 곡을 써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전화하면 보통은 거의 뭐 90% 곡이 진짜 안 좋지 않은 이상 뭐 90% 픽스되는 상황이잖아 난 너무 기분이 좋지 음. 또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작곡가로 프로듀서로 누나하고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 그게 이제 진짜 중하등차 확 지나가더라고. 근데 기분도 되게 좋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있는 곡 어울리는 곡 써놓은 것들이 그래도 하드에 좀 많이 있으니까. 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지금 7 0곡 정도 있는 것 같거든. <웃음> 도천을 떠돌아다닌다며 <좀 웃음> <도청을 좀 웃음> <돌아가는데 남아> 어디서? <웃음>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어울리는 거 찾아서 분위기 있는 걸로 해야겠다 급하니까.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응. 이틀 지났는데 마음이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누나가 이태원 그 참사 추모곡을 응.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야 응.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야 될것 같고 내 마음이 우러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라 생각? 응. 마음이 그렇게 좀막 움직이니까 진짜 두시간딱만딱 딱 만들어지더라고 응. 그 통기타 녹음하는 데까지 딱 2시간 아, 뿅이네 뿅, 뿅, 뿅.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딱 만들어지더라고 누나가 가사를 보내왔는데 아 이건 그냥 누나가 원래는 통기타 스타일로 잔잔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더라고 음... 더 여기에 내 마음을 더 집어넣어야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트링도 넣고 기타 솔로도 넣고 우리 저 하이브로 드라마한테 음... 얘기해가지고 너무 막막하자아 음... 내일... 그럼 형 지금 이 싸움 채웠어요? 완전 다 멋있게 채웠지 너 노래 듣고 또 너무 밀리는 거야 <웃음> 아 여기는 뭐 여기 하면서 바로 그냥 막 빡빡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했지 아 그럼 한 개를 더넣자 음, 내가 뭐. 정말 분노했던 그 분노를 늦자 그래서 기타 솔로가 굉장히 <웃음> 기장한 <기능전> 기타 솔로 <웃음> 아 이거 내 보면 꼭 들어야 되는데 어, 네. 알겠습니다 형 음. 오늘 뭐 잘되고 있는 사람 초대해서 아니 중시가 아니지. 중식아, 아니지. 잘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웃음> 여전히 바닥인데 너의 오. 방송으로 오늘 지금 길을 얻었다 지금 좋았어 오늘 방송 마무리 치면서 형 네, 네, 네, 통화하시고 인사하세요 네. 빨리 빨리 빨리 인사하요 여러분 네. 중식이 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래 부러갈게 네, 네. 네, 받으세요 이거 지금 OSG 그 음악 한번 밴드 하이브로, 한 하이브로, 하이브로 있...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예 하이브로 치시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솔로 할래요?